중에서 투정사의 의미상의죠. 네? 어, 투정사의 뭐라고요? 의미상의죠다. 아, 의미상의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투정사 의미상의 주어 만약에 투정사가 투정사 가 지금 뭐예요? 준동사잖아요. 그죠? 어 동사의 준하는 준동사란 말이에요 이 중동사기 때문에 의미상의접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결국은 준동사라고 하면, 투정사 말고도 뭐가 있어요? 분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지. 얘네들도 의미상의조가 있어. 근데, 걔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투정사가 복잡해. 왜 그러냐면, 분사나 동명사는 바로 앞에다 써주거든요? 근데, 이 투정사 의미상의주는 반드시 투정사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 알겠어? 어. 그래서 종류별로 갈 건데, 먼저 투명사 의미상의조는 타이틀좀 다뤄 볼게요 어, 형태들이 있습니다, 형태들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주어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응. 뭐라고요? 주어가 의미상의조인 경우가 있어. 문장 중에. 알겠지? 어. 주어를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예문이 필요한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목적어가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의미상에 좋은 경우도 있어. 우정사 그 의미적인 경우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 그렇구나. 저걸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와서 다른 형태들을 묶어요. 뭐를 묶거냐면 이렇게 어, 목적격? 어? 어, 이거는 바로 앞에 써주는 경우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오부목적적, 이렇게 공부할 거야. 아, 지금 네 개를 먼저 타이틀을 잘놓은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1번, 2번, 3번, 4번의 형태로 나타난다. 알겠지? 아? <웃음> 예, 예를 들면, 어, 간단하게, 타잔이 그 거지를 도우려고, 어, 노력했다. 알겠지? 어, 이렇게 해보죠, 한번. 그럼, 이모를 한 들어볼게요. 타잔. 자, 이번에는 추 r y 말고 다른 동사를 써보자. seek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seek, s, e, k. 요거의 과거형은 sort에요. 가장 s o 투 t to how. 서 나왔잖아. to 그 거리를 노려했다 노력 bagger. 자, b e g g 자, beggar. beggar. 자, beggar가 간청하다 하잖아. we, ah, 아, b, e, g. 간청하다. 요걸 어떻게 만들는면 자, 자, 아, 단복 플러스 좌우이기 때문에, 자, 뒤 붙여주고, a R 붙여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원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음, 배가 하면, 거지야. 알겠지? 어, 배가. 배가 고픈 거지. 이렇게 보면 돼요. 배가, 배가, 배가 고픈 거지. 어, 재미없네. 배가 고픈 거지. 배가. 어.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배고칠게요. 투구정사가 드디어 등장하셨다. 이 투구정사는 준동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이 주어는 얘들아 봐봐.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바로 목적어인 투구정사인 투 l p 의 의미상에 두어도 된다는 얘기. 알겠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주어의 위치에 있다. 하나 담아했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두 번째.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자, 주어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이 주어가 동사의 행위도 하지만, 이 투부정사의 행위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의 는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주어. 뭐 주어. 주어는 동사와 관련된 거야 항상 주어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치 의미상의 주어라는 의미상 주어라는 말이 있어 얘는 뭐와 관련된 거야? 중동사와 관련된 거야 투동사 동용사 분사 같은 중동사와 관련된 그런 말이야 알겠어? 어.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들을 합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주체. 아, 그래서 동사나 준동사에요. 다 뭐가 있다? 주체가 있다. 동사에는 주어가 있고 준동사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와봐. 목적어로 뭐가 나온다? 투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다라는 뜻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통 몇톤식일까요 목적어 투정사 의미상의 주어니까 상연히 뒤에 목적어 형태로 나오겠죠. 투정사는 그래서 보통 오형식 구조에서 가능합니다. 오형식이에요5형식 오용식. 알겠어? 오형식 구조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역시 타자를 데리고 와볼까요? 어, 음, 자, 뭐에다가, 그녀는 부탁했다. 뭐 이렇게 볼게요 She asked. 그럼 얘는 부탁했다. 그럼 너희들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5형식구조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O형식공사를 써줘야 돼. O형식공사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 이렇게. 이게 형식공사란 얘기야, 결국은. 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타단에게 부탁했어요. 타단. 근데 뭐 하면 돼요, 이제? 그치, 거지를 도라고 부탁했다. 도하다라고. To house. 뭐? The begga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G, G, A, R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뭐예요? 자, 지금 파란색 주의하다. 얘가 임상이 누구예요? 그니? 얘가 임상이. 투부정선는 어디 나왔어? 여기는없지 투부정사는, 아, 투부정사는 어디에 위치한다는 걸알수 있어? 오용식 구조에서 가능하다고 러시니까 목적보호에 자리에 올수 밖에 없어요. 얘가 뭐고요? 어, 목적보호. 얘가 뭐야? 목적보호. 그럼 결국은 뭐야? 자, 목적어가 어떻게 걸 목적어가 의미상의 조라는걸알수 있다. 흔히 목적어가 투정사의 의미상의 조화다. 여기는 뭐였는데? 주어가 의미상의 조화였는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투정사의 의미상의 조화다. 머릿속에서 딱 그림을 그려놓은대요. 그래서 아, 투부정사는 일단 첫 번째 의미상의 조화로 뭐가 온다? 주어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목조가 될수 있다. 어떨 땐 투부정사 목적보호자리에 나올 때. 알겠지? 목적보호자리에 나올 때. 그럼 우리 이제 이거는 된 거야. 좀 이따 할 거. 뭐할 거냐면 목적보호, 투부정사만 나오는 동사들을 공부할 거야. Ask, 어? Allow 뭐 이런 것도 쭉 있죠. p u s h w a e 도 있고요. Permit도 있고요. e n a 블 l 도 있고요. Tell도 있고요. Teach도 있고요. 어, 이런 동사들 최대한 한번 끌어당겨 가지고 어, 이거 압축시켜 놓을 건데 그때는 반드시 중동사가 등장한다고 그요그 중동사는 결국은 중동사니까 중동사니까 너희 중동사니까 의미상의 이유는 반드시 어디 있다? 어디가 있다 그런데 목조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더불어드려야 알겠어? 정말 이해가 봤죠? 그러면 이제 너희한테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어떤 퀴즈를 낼 거냐면 어? 자 퀴즈가 나갑니다 지 응? 봐봐. 이거 봐봐. 퀴즈 어, 이렇게 한 볼까요? 어, 나는 I promise 나는 약속했어 응? My teacher. 선생님한테 뭐하게 약속했냐자 봐봐요. Not t o Not t o shit not to h a t e on e e 알겠어? 어. 쳇. 자, 요거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투두 명사 어디 있어요? 두 명사 알지 됐죠? 의미상에 조 뭐니? 네. 이제. 불라야 돼, 이제. 의미상에좀 저희가 앞에 있겠지. 얘야, 얘야. 요걸 찾는 거야. 어떤 게 맞아? 자, 아까 얘기했어. 요거에 지금 목적 보험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목적오면 100% 투구정서의미상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부정행위하지 않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나는 약속했어 나의 선생님한테 부정행위 하지 않기로 나의 선생님이 부정행위 하지 않기로 응. 내가 약속해 선생님이 부정행위 하지 않는데 그지 오영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영식이 아닌니다자 그러면 나오면 주어져 주어져 예요 예, 아예 예. 아, 예. 왜 지금 동사 동서 나왔죠 동사가 지금 사형식인지 오영식인지 판단하는 거야 나의 선생님이 목적으맞아요왜 내가 선생님이 아니니까 수와 개념이 다르니까 목적은 맞는데 m 이티 e 가투치 c h e 의미상의 주가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이 부정행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정행위하는 거야 근데 아, 시험에서 내가 부정행위하는 게 아우 키로 선생님한테 약속하고 니까 이거 의미상의 주는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어. 그러면 얘는 몇 통식이냐면 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간접 목적가대 얘는 뭐니? 직접 목적화 돼. 그럼 결국은 풍경사가 직접 목적짜에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 그렇구나. 얘는 결국 뭐가 뭐 해석하는 거야? 여기 에서하는 거야. 알겠니? 어, 주어가 이상해주는거 알겠지? 주어가 이상해주는 거야. 아, 아,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여기가 자, 빨간색 주위에 프라니스트가 아니라 told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told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my teacher라고 바뀌었어요 응. my teacher t o l d 그 다음에 my는 뭘로 바뀌었냐면 어, 어 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이상해 줘야 돼요 미가 투정사가 이상해 줘야 돼요 얘가 어? 접수했냐고 my teacher my teacher told me not to cheat in a game okay.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시험에서 다시는 부정행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됐지? 이 텔의 오형식이 돼서 투부정사의 상사계절은 목적의 me가 된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니까? 그렇죠 프랑이스가 아니라 텔동사로 바뀌니까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거야 이 텔동사는 뭘로 쓰여요? 오형식으로 쓰여요 프랑이스는 뭘로 쓰여요? 오형식 아니에 알겠어? 3형식 아니면 4형식으사 들었죠. 이런 차이점때문에 이런 차이점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퀴즈로 수 정도로 너희가좀 고민거리가 될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목적 쪽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해라. 어 목적 쪽. 자타람히그거짓를 돕는 것은 필요했다. 필요하다. 라고 해봅시다. 자 1, t is necessary. 자 모두가 타자니, 포 타자니, 음, 여기 써줄 수 있구요 자, 누굴 도와요? 투 o help, 다그 거질도 없습니다 g g a r 이때 의미상의 조는 뭐죠? 자 봐요 이때 의미상의 조는 바로 이때 투부정사 원전 네모를 치지요 이게 바로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의미상의 존 뭐냐 라고 물어줘도 되고 주체가 뭐냐 왜 주체는 의미상의 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야, 12의 주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준다면, 너희는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있다고. For, p a r o n 이라고얘기해요 알겠어? 어. 그래서 요거는 마크 r 드라고 해서요. 이 for 같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징이 있는데, 일단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영어로는 마크 r 드 즉, 표지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표지어예요. 런데왜 책사면, 어? 책수면 표지는 공부해, 안 해? 안 하지. 하지만, 뭐는 가르쳐 주는 거니? 모 가르쳐 줘? 그치. 의미상일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책이 영어 책인지 수학책인지 가르쳐 주는 거지, 표지예 어? 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막로 마우스 퀄의미상의조라는거를뻔로 통해서 우리가 여들 어, 이해하면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 음. 어, 목적적으로 봐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뻔목적적을 써주는 게 이게 보편적이다. 보통 이제, 오목적격과 오브 오브목적격을 비교할 땐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데, 특수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다? 자, 오브목적격을 써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오브목적격을 써주는 경우는 패턴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트 나오고요. 이동사 나오고요. 형용사가 나오고요. 형용사. 자, 이 형용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슨 형용사냐면, 어성기정인사라고 쓸게요. 어떤 정의사가 나온다고요? 괜히, 괜히 귀여운 자, 어 여기 이제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어부, 목적게. 그리고 뒤에, 순정사가 나온다. 이렇게 나요 네, 이런 패턴이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어? 자, 중요한 건? 사람의 성, 성품을 나타내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걸 보통 크게 나누면, 이들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돼요 칭찬에 관한 거냐, 아니면 비난에 관한 거냐, 라고. 칭찬, 비난은 누가 할수 있냐? 인간이 할수 있지. 걔가 할수 있어? 걔가? 멍멍 짓기나 하지, 결국. 넌 나쁜 주인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 없잖아. 사람이 할수 있는 거야, 칭찬. 칭찬이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 얘들아. 이거 봐봐. 끝안 적어? 너희들이 프리노트에 하인드 친절한. 이런 거. 나이스, 친절한, 이런 거다 칭찬에 가까운 것들이지, 그지? 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어, 되게 현명해. 이런 얘기야. 알겠지? 동물이나 사물로 놓고 할수는 없잖아. 야, 이 책상은 참 현명해. 책상은 딱딱해라고 표현하지? 현명해라고 표현해. 이거 사람한테만 할수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해야 돼. 사람한테 할수 있는 것들이 있 아니지. 비난 같은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스티피드라든가 어리석은 이런 거. 또 바보 같은 어리석은 풀리시 이런 거. 되게 많죠. 어, 잔이네. 잔이 하다도 결국 사물이나 사, 아, 동물에게는 못해요.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크롤! 어, 아, 열라 잔이네. 그렇잖아. 맞지? 음. 그 다음에, 어, 쟤는 용감해. 어, 브레이브. 이런 거. 이거 다 몰라서 되는 거야? 칭찬과 관련돼. 칭찬에 가까운 것들이다. 하이드, 나이스, 와이드, 브레이브. 이런 것들. 비난에 가까운 것들. 어리석은, 어리석은. 잔인한 이런 거. 또는 뭐 소심한, cowardly 뭐 이런 거몇 어, 개가 있는데 자 이거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무 목적적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아, 성질성품형사가 나올 때만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타자니 그거짓를 돕는 것은 친절한 일이야 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kind very kind 이래 되고요 뭐 현명한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뭐 쓰면 되죠 그냥 그 다음에 of 누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에 하장이 나오는 거지 하장이 누굴 도왔어 그렇지 어 거리를 도는 거니까 to have the bagger 이렇게 쓰면 되겠지 b g g a r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역시 투정사가나와줬고 우리의 관심은 이번 유상에계가 뭐냐 라는 거였고 이유상에계가 for 목적적이 아니라 of 목적적으로 나왔다 of 목적 알겠죠 자 of의 특징도 뭐예요 똑같아요 해석 안 합니다.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해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니? 어? 해석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해석 안 한다고. 어?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기본이 되어 있어요. It's very kind of pardon. pardon. 그 다음 어디에요? 12th beggar. 이렇게.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릿속에. 투구정사가 나왔다. 투구정사가 튀어나왔으면의상해주가 있기 마련이다, 그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주어에 나와 있을 경우 주어 에 나요. 와 십절이가 주어 목적어에 나와 있으시죠. 목적일때목적어로 투구정사의 의상해주가 목적하는 게몇정몇 형식이야? 오형식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 뭐였요 알겠어? 오형식 봐. 어, 목적어야. 그럼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투구정사의 의상해주가목적일 때는 반드시 뭐야? 오형식이야. 그래서 목적어일 수밖에 없어 알겠죠? 어? 어. 부정사는 무조건 뭐라고요? 목적보다또 하나, 이렇게, 어, 목적격.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토부정사 바로 앞에 써줍니다. 이거는. 토부정사를 바로 앞에, 토부정사 바로 앞에 온다. 바로 앞에 온다. 요것도 바로 앞에 온다. 두개 찰점 보다 요거는 사람의 성질, 성품 나타내는 형용사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와 음, 목적격.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5번 형태 씁니다 쓸 수가 없네 자 생략 생략 생략 잘봐투정사의 의미상의 주가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때 생략할 까요 이럴 때 생략 자 우리가 3번에서 나왔던 포 목적적 형태가 생략된 거예요 어떤 게 생략된 거냐면 잘 봐요 이거 봐. 누만 쓰면 돼4 4어 어. Them. 이게 대표적인 일반 주어예요 for us나 for them이 나오면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면 이런거죠 우리가 권리를 돕는 것은 친절한 일이야 할때 it is very nice kind for us to h a l e the beggar 라고 했을 때 굳이 for us 같은 거안 써도 그지? 일반 주어니까 어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거짓도 없는 걸어 되게 뭐한 거야? 친절한 얘기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안 써도 된다. 생략 알겠어? 그래서 자 생략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혹시 너희들이 또 까먹고 어, 선생님 이거 없는데요? 막 아, 급하게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